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리뷰하는 인젤티 브래드입니다. What's up, man? Let's go! 오늘은 브래드가 좀 뭔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렌지로, 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볼까요? 좀 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장갑을 끼고요. 양쪽으로 일생장갑을 끼고요. 유리의 기본이죠. 짜잔. 일단 반을 가릅니다. 일단은요, 보이시나요? 반을, 가릅니다. 아 이런 음 반이 정확하게 갈리진 않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자른 다음에 일단 옆에 어, 스티커 스티커를 띄고요. 그러면 이 뒤쪽 부분을 자릅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 보겠습니다. 돌려가며 잘라 봅니다. 짠 이런 형태의 원형이 나오네요. 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반을 자랍니다 짠 이런 형태는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먹기 불편한 이쪽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도려내고요 이쪽 부분도 살짝 도려냅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뚜껑을 여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꽃이 될 만한 부분을 자르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쪽 부분을 어,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은 이런 형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도요. 잘라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꽃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일단은요, 이렇게 자른, 아, 이거. 그런 자른 꽃을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넣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원형을 돌려가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뭔가 나뭇잎에 나뭇잎에 형태가 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있죠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순서대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 점점 꽃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시죠. 여기 보세요. 꽃의 형태가 보시죠. 브레드도 성공하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마지막으로 꼭지점을 넣어서 꽃의 형태를 한번 완성해 봅니다 보세요 yeah. <웃음> 좀 엉망 인가？이런 형태 로 버섯 형태 를만들어그좀 도움 되셨 나요？감사 합니다.